<웃음>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월즈 뮤비 렉션 하러 왔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발매하는 리피켓이잖아요. 아, 그렇 진짜 리피켓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스와이스 네, 어, cool. 유로는 처음이지 않을까. 아, 아, 아, 진짜. 사실, 사실, 사실 오늘 너무, 너무 설레요. 그렇지, 그렇지. 뮤비 할때 굉장히 좋은 추억 많은데 오늘 한번 같이 살외볼까요 아, 네. 렛츠고! 아, 네. 아. 화이 well, oh, strange... welcome, oh, oh. well. welcome to Underbar World. Welcome to Underbar World. 와어어어어가 너무 해요 전생에 머리 길었는데. 하나. 누구 나크 이상의 미소야. 아, 아. 아. 아왜 창문을? 어. 야 수준 이이었기 나시 나시 와, 야 아! 아아맞았 진짜 안아어하이파이브 살짝. 아. 야, 영우 너무 예쁘게 나왔어. 시 오. 나 확실히 트랜지션이 좋다. 아! 예. 아 트랜, 오, 네. 블링블링하네. 되게 있어. 되게 있어. 에어자 남집사- 이아 문준이 아이아거 문준이 아 문준이야? 아, 문주, 아, 문준이 아. 너무 잘이가 아, 너무 좋아 아 야. 아나나김 이어지는게 너무 가가 던진게 이어지는게 색감이 새로운 아. 에, 와. 지는거 같다. 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기키지어 근데 아좀내 앞에 스코니 고려 산정서지에서 아, 진짜 진짜 거 아, 세트 너무 이뻐 아, 진 신나. 진 아, 파트 3층 좋다. 와. 괜찮았어. 진짜 아, 너무 좋다. 아, 다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다 아, 진짜 너무 아, 좋다. 진짜 다 진짜 너무 좋다. 무 아, 요무좋 아, 요 너무 아, 이렇게 네. 네. 찍을 때 너무 편하게 찍어서 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확실히 나와 밤에 확실히 컨셉가 있고 확 나오죠 네. 약간 우리의 세계 캐러들 이제 <놀람> 그런... 그렇죠 아까 쇼아이가 많은데 트랜지 출전이 진짜 너무 좋았고 많았겠죠. 이 촬영장 자체도 되게 추억이 좀큰 촬영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A17 아, 중에서 좀 레전드를 찍었던 편이었었는데 아 진짜요 다 그때도 완전 많고 쇼아이 했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맞네 카니발, 카니발 찍었던 데서 이번에 진짜 제대로 카니발을 한번그 진짜로 아또이친 흘러가는 말로 했거데요 리패키지 아주나스가 저희 초 히트곡이면 이제 또 이번에 리패키지 이 월드로 아, 대박 납치 <웃음> 대박, <나. 웃음> 대박 <나>. <웃음> <웃음>